자꾸 다빠지네 이게. <웃음> 빨리 먹으라고 오늘은 삼각김밥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근을 좀 송송송 썰어야 돼 삼각김밥이 들어갈 거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삼겹살 뼈 있는 데는 오돌뼈는 잘라내야 돼 이것도 잘게 썰어야 되거든 이정도 쓰면 김밥 들어는데 이상 없겠지? 이정도면 됐어 요 김치 김치는 맨 나중에 쓰는 거야 도마치 더러워지니까 이거 콕 짜줘야 돼 물기 국물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많이 나왔어 국물이 소금 넣고 참기름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이렇게 묻혀야 돼 이렇게 묻혀 놓고 자, 삼겹살 삼겹살에도 소금을 조금 넣어서 조금 넣고 참기름 도 깨소금도 좀 넣어주고 후추 됐어. 엄청 맛있어 삼겹살 까만 깨 넣어주고 참기름 소금도 좀 넣어주고 우리는 여기는 설탕은 안 넣을 거예요 우리 단게 싫으니까 소금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됐어요 됐어 숟가락 큰게안돼전골를 해야 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좀 파줘야 돼 그래야지 속이 쏙쏙 들어가 당근 당근 좀 넣어주고 또 삼겹살, 김치 속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. 그러니까 좀 많이 넣어야지. 다시 이제 덮어 이렇게. 색깔. 에, 에, 에. 와 김치물이 꼭 짠데도 나왔네. 야, 이게 짜기가 힘들어. 누르고 있어. 스티커 어디 가부렸지 <웃음> 손이 두 개가 모자라 해갖고 한 사람 과 빌렸어요. <웃음> 스티커를 이렇게 쫙 붙이는 거야. 됐어. 손댁. 응. 어, 그러면은 예쁜 삼각김밥이 돼버렸네. 이쁘지? <웃음> 서풍할 응. 응? 거야, 내일. <웃음> 싸놨다가 이게 단무지 좀 속에 이렇게 씹히는 게씨어야지 예? 삼겹살하고, 어, 저기, 김치는 궁합이 잘 맞으니까, 이렇게 해서. 아,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? 응? 네. 이러면 잘하지? 응. 네. 네. 두 개, 두개할 거야. 이 나와버렸네. 어떡하지? 김치물이 나와버렸어. 음, 너무 넓어. 하나 더만들어보자아 g 한 y 만 u know, wouldn't know a n o t h e 하하하하 l 야 n 그게. <웃음> 이건 까 a 게 o t h e 어 sea. 게 그것도 눈눈 이거? 눈 해줘? 이거는 이거, 이거 하얘니까 눈 해야지 눈도 하고 입도 하고 다 해야 돼 되는지 소녀로 해야겠다 소녀 이쁜 소녀로 만들라 양갈래 머리 소녀로 <웃음> 양갈래? 응 <웃음>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뭐 만드, 뭐 만드는 거요 이렇게 조각 만드는 거 좋아해요 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소꿉장난해요 둘이 <웃음> 가해 줘봐 이 두께로 이 두께로 썰으면 썰면 돼 아, 이불 안 만들었네. <웃음> 진짜 이쁘다. 위입술 <웃음> <윗> 아래 입술빨간걸 <웃음> 해야지 눈술은. 응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눈 머리 고마해 음. 고마얘기. 고마 징 그렇게 대답네아 <웃음> 이게 삼각김밥. <웃음> 삼각김밥 우리, 아, 우리 아들 이게 요술 장난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? 삼각김밥 맛있어요 <웃음> 소풍갈때 이렇게 갖고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싸갖고 가면 감사합니다 자꾸 다빠지네 이게 <웃음> 빨리 먹으라고 개 <걔> 먼저 먹어야겠네 <웃음> 음.